아니, 야, 진짜 닮았다니까? 그러게, 진짜 완전 닮았네! <웃음> 아니, 내가 무슨 페르시온을 닮았어? 응? 음? 오빠들, 뭐예요? 어, 지금 서로 닮은 포켓몬 골라주는 놀이 중. 음, 서로 닮은 포켓몬이 누군지 말해주는 중이야. 하, <웃음> 그러면 준눅 때는 누굴 닮았는데요? <웃음> 포켓몬 중에 페르시온 알로라 버전이 있는데 진흙대랑 똑같이 생겼어 <웃음>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심술궂게 생겼다고?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야 인정해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 <웃음> <웃음> 갱댕이 너는 누구를 닮았는지 딱 알겠다 에? 누구? 너딱 보니까 음, 블루 그래 블루 닮았어 블루 블루라면은... 아, 그심술궂게 생긴 강아지? 야, 하나도 안 닮았거든! 음... 그러면 누굴 닮았지? 나는 멋진 강아지스러운 포켓몬이 어울리지! 예를 들자면... 델빌? 같은 지옥에서 온 강아지 정도? 에이! 하나도 안 닮았거든! 나도 완전 순둥하게 생겼는데 지옥견처럼 생긴 델빌은 좀 아니지! 응. 우리 오빠는 딱 닮은 사람이 생각났어. 어? 누구? 누구누구누구? 응, 누구, 누구? 진짜 기대되는걸? <웃음> 오빠는 진짜 진짜 게으르니까 게이킹 닮았는데? <웃음> 완전 대박! 완전 똑같아! 에이, 그것도 닮았는데 진짜 똑같이 생긴 거알것 같아. 바로바로 바로 비버통! 딱 멍청한 표정도 리아랑 똑같다 야 내가 무슨 저렇게 앞니가 크냐 아이, 장난치지 마셈 나같은 깜찍한 곰처럼 생긴거는 딱 깜지곰을 닮았지 깜지는 무슨 시험 빵점 맞은거 걸려서 빽빽하게 반성문 깜지나 쓰세요 그래 리아야 깜치지마 예, 우리 동생 누구 닮았는지 생각났대 하루토 닮지 않았냐? <웃음> 야 완전 똑같이 생겼어! 인정 인정! 그.. 뭐, 그.. 그게 뭐.. 뭔데? 그.. 이상한 거지? 아니야! 너처럼 토끼인데 귀여운 포켓몬 있어! <웃음> 솔직히 나는? 림피아 닮았지? 헐.. 동생? 선 넘지 마! 그냥 때리자. 얘들아, 그나저나, 우리 엄마는 누구 닮았는지 이야기해보자. 어때? 음, 아. 리아 어머님은, 식스테일 닮으셨어. 음, 그렇다기엔 식스테일은 너무 귀여운데. 엄마는 어른 포켓몬이니까, 나인테일. 야, 얘들아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 생각나? <웃음> 바로바로 루즈라 <웃음> 완전 똑같아? 완전 아줌마 같잖아 우리 엄마 춤도 루즈라처럼 춰 진짜 짱 웃기 <웃음> 얘들아 너네 <너넨> 날키야 <안> <웃음> 어, 리, 리, 리, 리아야 니 티, 티에 어? <웃음> 얘들아 그런데 무슨 얘기 중이었어? 아, 그 만약에 저희가 포켓몬이면 어떤 포켓몬이 제일 닮았을까 이야기 중이었어요. 오, 그래? 엄마! 엄마는 우리 아빠 있잖아요. 아빠가 어떤 포켓몬이랑 닮았다고 생각해요? 음, 아빠는 눈이 파란색이니까 루가루함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그래! 그래서 너네 아빠가 늑대라서 엄마를 꼬신 거잖아! 그런데 루가루함은 밤이 되면 두 발로 일어나서 늑대 인간이 돼요! 어, 그건 하나도 안 닮았네 우리 남편은 밤만 되면 술 먹고 들어와서 네 발로 끼어들어오는데 <웃음> 우리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어떤 포켓몬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닮은 포켓몬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... 그게 무슨 소리야 늑대야 뿅 좋아 그러면 이제 나를 포함해서 인간민 가족들을 모두 모두 포켓몬으로 바꿔야겠어 난 싫어 무어줘무어줘 가만히들 있으라고 내가 아주 귀여운 포켓몬으로 만들어 줄게 <웃음>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아유, 드디어 회사 퇴근이다. 음, 응? 음? 아까부터 붙어있는 이 포스 뭐야? 트레이너스 컵? 음, 1등이 상금 1억원이라고? 이거 포켓몬 대회인 것 같은데. 야 이거 우승하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? 그런데 포켓몬 같은 게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참가를 해? 하휴... 마릴! 음? 이거... 마릴마릴! 마릴. 이거 포켓몬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? 마릴! 퐁방청방 어? 마릴마릴! 어어? 마릴! 마릴? 아! 어? 어? 아저씨 안녕하세요? 어? 이 목소리는 너 혹시 쥐늑대? 네 맞아요, 전데요너 포켓몬으로 변한 거니? 네 어때요 잘 닮아서 아주 귀엽죠 너랑 똑 닮은 걸로 변신했구나 어? 말일, 말일 말일 말일 어 그래 네가 포켓몬이 될줄 몰랐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? 아 제가 기계의 힘을 빌려서 가족들을 전부 다 포켓몬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어, 어 우리 가족들을? 네 윈니. 어 이게 무슨 소리야? 어어 어. 어.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이 목소리는 댕댕이? 너 리아친구 아니니? 맞아요 리아친구 댕댕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너, 너 강아지가 돼버린거야 아 진흙대가 이상한 곳에 집어넣더니 포켓몬으로 만들어버리는거 있죠 어 그래 너 윈디구나 너 굉장히 빠른 포켓몬이 됐네 네 저는 무려 하루만에 만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어요 야너 엄청 강해 강하겠구나 그렇죠 그나저나 우리 가족들도 포켓몬이 됐다고? 이거 흥미로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? 여보 어디 있어? 어? 음, 여보 나는 이제부터 테레나예요. 앞으로 쌀 때는 꼬리에서 나뭇가지를 뽑아서 그 마찰로 불을 붙여 혼내줄 거예요. 어, 어. 여보도 포켓몬이 됐구나. 근데 여보랑 똑 닮게 생겼다. 음, 어.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무슨 포켓몬이 된 거지? 어? 강력한 전설의 포켓몬이 된거 아니야? 이거 정말 기대되는 걸? 어? 아, 징! 아, 뭐하냐, 징! 아, 게임! 아, 징! 아, 짜증, 징! 아, 징! 아니, 이 목소리를 리아? 리아야! 에? 에, 빼! 에, 전1시대 포켓몬인 G! 레트라예요 내 튼튼한 이빨이 계속 자 e t 뭐든지 다 갉아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리아야, 너랑 똑 t 똑같이 생 t s t 그그 그래 어. s 이 r y Let's try. Let's t r 우리 딸은 도대체 어떤 포켓몬이 됐지? 아주 귀여운 포켓몬이 됐겠지? 어머나 어우 리 어... 우리 딸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빠 나는 파츠리 쓰고 전기 타 포켓몬이 됐어 어 그래 아유 너무 귀여운데 근데 내 꼬리랑 뼈만 만지면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음, 네 뺨하고 꼬리를 만지면 전기가 나간다고 그래 응. 레트라 만져봐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우리 가족들 다 모여봐 좋았어 이건 기회야 내가 회사를 때려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좋은 포켓몬이 가족들이 되었잖아 얼로 와보렴 자 우리 가족들은 이 트레이너스 컵 1등 상금 1억원 포켓몬 대회에 참가한다 이 포켓몬들이라면 충분히 1등 할수 있을지도 몰라 뿅 좋았어 우리 가족 포켓몬을 리고 포켓몬대회에 참가했다 자내첫 네. 번째 상대는 누구냐? 음딱 봐도 네. 그냥 평범한 잼민이로구만 잼민이! 아저씨를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자! 네. 나 먼저 포켓몬을 꺼내겠다 나와라! 여보 아니 테르나! 케이 <웃음> 여보나만 믿으라구 아 에전씨 음. 저는 포켓몬 마스터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음, 빨리 덤벼 빨리 음, 올라가서 그랬어요. 결승전에 진출한 다음에 1억 원을 차지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리조시. 어?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저 녀석 피는 26%밖에 되지 않아 자 간다 불꽃 세레다 가리 퍼버릴 때 <웃음> 어쩔 수 없다 이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 나와라 댕댕이 월! 월! 월! 어.. 아, 아, 아 아저씨 저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? 아 <웃음> 어.. 좀 상대가 많이 센데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어 가라! 마릴! 마릴 네. 거품광선을 쏘는 거야 마릴! 마릴 마릴! 네, 아저씨가 불쌍하니까 제가 다른 녀석으로 바꿔드릴게요. 나와라 내 크루지마. 괜찮으시겠어요, 아저씨? 아! 아! 아! 자, 어쩔 수 없다. 카라 우리 딸 파치리스면 가능할지도. 파치리스, 파치리스. 파치리스 애교 부리기. 아 아저씨, 제가 제일 센 걸로 보내드릴게요. 다이맥스포. 어네. 아, 우리 딸! <웃음>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우리 아들 레트라가 있어 아, 아빠 지금 여기 어디 찍? 어? 아빠 나 다시 들어갈래 찍? 그래 도망치자 지금 도망치지 않아 도망치자 도망치자 뭐? 항복 하자 항복 네아저씨 어디 가세요? 문장을 보고 가야지 나와라 뭐한다 이노 우리 아들은 잘 살려야지 살았다 찍 아들, 도, 도망가, 아들 도망가 도망가 어디가로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바음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가음으오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 안녕